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로운 취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오일 파스텔 인데 저같이 프로집순이 아마추어 취미러한테는 이런 집에서 조용조용히 할수 있는 취미가 딱인 것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오일 파스텔은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한번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오일 파스텔은 문교 오일 파스텔 48색 입니다 뭔가 그럴싸하죠? 패키지도 뭔가 고급진 게 멋진 느낌이었어요. 오일 파스텔은 저도 사실 많이 생소한 도구긴 한데 음 제가 써본 결과 약간 크레파스 같은 느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레파스 느낌인데 약간 물은 크레파스? 그리고 함께 사용할 재료로 유성 색연필 유성 색연필도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는 파버 카스텔의 색연필을 사용할 거고 뭔가 그림 그리는 취미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꾸미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왠지 그런 거 있잖아. 누가 취미 뭐예요 이러면은 어저 그림 그리는 거 취미예요 라고 하면 뭔가 아티스틱한 느낌?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그라데이션을 좀 해볼까 해요. 핑크 핑크한 색을 몇 가지 꺼내서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을 줘보도록 할게요. 색감이 되게 진하죠? 되게 무르고 밀도 높은 크레파스와 파스텔의 중간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일 파스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파스텔이랑 색연필 같이 써가면서 채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색은 너무 예쁘긴 한데 이게 지우개똥 이런 것처럼 좀 오일 파스텔 똥? 막 이런 게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끝 처리가 좀 뭉툭해서 세심한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세심한 표현이 필요할 때는 색연필이랑 같이 써주면 되는데 아직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똥손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되게 초딩이 색칠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뭔가 되게 대충한 것 같고 좀덜 완성된 느낌? 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앞으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제 오일 파스텔 채색 능력이 조금 향상이 되면 제가 한번더 요거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